<목소리가> 끝가그가봐요주억에 <주어> 남아 있 는데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당신 과나 사랑 하는건 하늘 도땅도알 아요. 아, 아, 당신 을 하지. <목소리가>